짱입니다. 안녕. 다음에 바야흐로 할로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자, 요즘에 할로윈 캠핑한다고 요즘에 캠핑장마다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자, 그래서 캠핑장을 하나 저희가 빌려버렸습니다. 할로윈을 오늘 아예 저희끼리 즐기려고 아예 캠핑장을 하나 빌려버렸어요. 저희 짱 캠핑과 함께 할로윈 캠핑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죠. 가시죠. 가자. 가자. 가자. <웃음> 얼이왜 <얼굴> 그래? <웃음> 야 오, <웃음> 아 오, 뭐 아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어, 영이 제대로 <웃음> 아이이도 네, 와. 아, 네. 만들었어요. 네, 어우, 초만들었대 엄마 바다 어. 받았다. 닦을게. <웃음> <웃음> 왜안 되나요? 내가 들려. 어어 악마시네, 악마. <웃음> 우와, 미라 걸어갑니다. 가보세요, 미라. 우와, 이 받았네. 오, 미라가 걸어간다. 어, 잠깐만, 이거 쓰면 완전 데프콘. <웃음> 데프콘인데, 이거? <웃음> 어, 너무 잘 어울려. 어, 너무 <웃음> <웃음> 와, 가오나시 가족입니다, 가오나시 가족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다 <웃음> 아, <웃음> 당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지 선물? 어, 어, 아, 봐. 나이 나랑 오늘 선물이 데어 되게 좋지? 멋진데. 아, 아, 야 여기 야 사탕 못 받은 사람 일로 와라! 사탕 못 받은 사람! 먹개 남았다 2개 남았다! 야서로와서로와 빨리! 빨리! 빨리! 빨리! 빨리! 빨리! 아, 빨리! 아이이야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<웃음> 여기 생 여기만? 하하빈이 짬빈이 거 얼음 다 얼음 다 얼음 다 <웃음> <짬비니까>. 얼음 다 얼음 다 얼음 다 얼음 다 얼음 다 얼음 다 얼음 야 여기 너무 무서워 여기 너무 무서워 저기 아니 모자 모자 아니 바꿔줘 바꿔 모자 모자 만 <쟤네>, 한번 <웃음> 진짜 마녀 같아요. 마녀가 진짜 이쁘거든. 아? 어? 성이 너무 이뻐가지고 마녀 같아요. 어? 오, 좋아,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스토리. 대박 대박 s the t 왜예 현탕? 기르네, 진짜. 네. 잠깐만. 현도또 어디서 공수 오지? 여기다 불고기가. 네, 오늘 원소주 저희 여수에서 우리 라비님이 어떻게 공수했어요, 이거를. 네. 1이0 0 0원인줄 몰랐네요 <웃음> 제가 소주를 많이 먹진 않지만 오늘 맛만 보고 아유, 오늘 소주 드시는 분들 드시라고 오 이것도 귀여워 오늘 맛만 보고 이거 가 맛을 낼게 나 이거 귀찮와 저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막걸리 먹기 전에는 소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원 소주보다는 차라리 이값이 비슷한 일통 <요즘에> 질로가 <에이톤질로가> 개인적으로는 좀 취향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향이 좀 선호하는 향이 아니에요. 향이 좀왜 그곳 가냐 이거 다 먹어 넣었지. <웃음> <다 먹었나? 그래서 웃음> <박제범> 지금 지금 보레쉬를 드리겠습니다. 아니야. 좋아. 모든 가이 좋아. 나밥좀 좋아해. 오! 예. 야오 이거. 근데 여기가 다있어고로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잡은 줄 몰래? 웃음> <웃음> <이리로> 오는 거야? <웃음> <목소리> 와, 대 오!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뭐 여러분, 여러분들 대신해서 뭐. 다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와. 아, 오늘은 소주 먹어야 돼. 그니까 러 다들 소주, 소주 땡겨 세커로 주셨다 와아 짠밤 znaj 네. 네. 아, 너... 뭐라구요? 다시 다시 말해야지 뭐라구요? 아무다시 잃는 야자 뭐라고요? t e s 하나 둘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 <웃음> 아우 <진짜. 웃음> <와>! 저집저집 장사 그냥... 잘되네 네, 언니 그냥, 그냥 언니 대박이다. 반 여기, 여기, 여기. 비 소세지 좀가져오나 짠슨 빌로다가. 침좀 그만 튀기고 소세지나 좀 가져오라. 짠슨 빌로다가. 어? 다구워애들요소저 <목소리라> <다 목소리라> 튀김인데? 탕수육이네탕수육못 <웃음> <당근이네>, 당근. <목소리라> 먹겠다 <웃음> <목소리라> 아, 많이 드시는요 그래. 장난 아니야. 일부 샀는데? <웃음> 아, 어, 돈이 너무 세. 그치, 돈이 너무 세지. 안깼지 받아와야 되는데. 아, 맛있어? 맛있어. 도려 아, 진 아, 고구마가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죠. 와, 근데 진짜 맛있어. 앞면도 호박 고구마. 와, 이렇게 맛있네. 지면 세민이. 좋겠어 road ahead in t w i s t 다 d turns in the sun b e a d o w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할로윈 캠핑 하고 갑니다. 아, 비가 올것 같아서 빨리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너무 재밌있게잘 놀고 갑니다. 자, 캠핑은 어떻게? 해? 짜라게. Jampa <laughs>